京的姿勢は捨てよその日の御旗じ知らないか야 とんやれとんやれなこれはちょろさって下さってものをため世の恋とや知らないがとんとやれといやれな<音楽> 지니, 지가, 지가, 光る, 와, 소리야, 난, 야, 소, 소, 아래, 소, 래 나. 야, 밑에, 대, 고, 셰, 대, 고, 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c o r